Chad Jan. <coughs> Oke, oke, oke, oke, o k 음. 내가 인증하는 유기무농 바질 농약이 없어서 못 쳤다는 바질입니다 통통. 지금부터 이 파츠컵을 인형으로 택시 드릴게요. 니다는 음. 음 맛있어